다음날 나와 시기 바랍니다. 출석합니다. 출석합니다. 이어 기차역사와 시성기 네, 자, 시절이 지정자지만, 하는지맞다자사용하주로다면 방금 사용시기 바랍니다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열차는 10분 간격 운행합니다. 죄송합니다 열차 용의 사고 소식이 와 있습니다. 손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되, 다음 차 이용해 주시기니다 기차 이용하시기 바랍다차는 다음 역티리역에서합니다니다입니다 s c 신 n f e l d s The last station is a transfer to the transfer line of the number one or half done with t and e o n It's b e e changed by all of your l i e s o it's e n h a e all y o u l i v 이렇게해서 굴레, 석상광경 소상자의 시간을또 했기 때문에 가동산 구에서 벗어 소상자의 차를 연계시키고 일어서 절차가 작성에 사용할 수 있기도 록원 이곳에 더감사리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서울교통공사 요사를 연계시켜서 주관을 보았습니다. 몇 시점에 나아지지, 몇 번에 주는지한점더 기회를 전주시고 그친가좀그제에 갔다가, 그 집안에 에다가다리다